안녕하세요. 유진성 병략입니다. 오늘은 일본에서 제 영상을 보고 전화를 하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사주를 의뢰를 했는데 자신의 사주 팔자에는 남편이 분명히 나와있는데 왜 내가 이혼을 했느냐 그리고 근래에 다른 사람을 만났는데 정말 별로 신통치가 않다. 그러면서 제게 영상을 통해서 한번 설명해달라 의뢰를 했습니다. 사주팔자에서 남편을 남편을 상징해주는 오행이 있는데 왜 이혼을 했느냐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주에서 여명 사주에서 남편 운이 좋지 않아 이혼을 하거나 별로 좋지 않은 경우 총7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그 중에 좀 쉬운 것 다섯 개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섯 개 그리고 여기서는그 의뢰한 사람 사주, 사례 사례를 가지고 풀면서 이 다섯 가지 유형을 가지고 한번 비교를 넣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배우자, 여명사주에서 여명사주에서 여자사주죠 여자사주에서 배우자와 이혼한다. 혹은 인연이 약하다. 남편복이 없다. 다섯가지. 오늘 다섯가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번째를 뭘 봐야냐. 통근이라는 걸 봐라. 통근. 뭐가 통근이냐. 통할통자. 허리근자. 통했다는 걸 이야기해주겠죠. 천간에 천간에 남편을 상징해주는 여자는 관이 정관이든 평관든 관인 천간에 있으면서 지지에 뿌리를 갖고 있냐 통근하고 있냐 이걸 로고 보다는 거죠. 통근의 유무 이걸 보자 유무 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남편과 이혼하거나 홀로 사는 경우 이런 경우 바로 통근에 관계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두 번째는 사주 원국의 사주 원국의 배우자를 상징해주는 원국 원국의 배우자를 상징해주는 관이 없다 관이 없다 자, 남편을 상징해주는 오행이 없는 경우 정평관이 없는 경우 자세 번째는 뭐가 있나 세 번째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사주의 배우자를 상징해주는 오행인데 충파형 있을 때충 형이 있을 때, 충파형이 있을 때, 그럴 때가 그럴 때 살다가 이혼하는 경우나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네 번째, 이 부분을 잘 참고하셔야겠죠. 이제 이런 부분 사주에서는 이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네 번째는 식상이 여명 사주에서 식상이. 너무 많거나 힘이 있을 때 식상은 과를 극한다그랬죠 배우자를 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맞냐 안 맞냐? 식상이 진짜 많을 때 과를 극하느냐?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많이 적용이 됩니다. 자, 다섯 번째는 뭐냐? 대운에서 대운에서 배우자를 상징해 주는 것이 있다가 없는 게, 없는 상태에서 사주 원국의 배우자를 상징해 주는 관이 없다가 대원에서 들어오고 대원에서 갑자기 사라질 때, 이제 대원이 변하면서 사라질 때 이때 이혼하거나 사별하는 경우가 있다 이걸 얘기오른 다섯 개의 유형을 갖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섯 개 유형. 여명 사주. 내가 여자다. 내 여명이야. 내 아내가 여명 여자다. 여명 사주에서 배우자를 볼 때, 남편을 볼때 과연 통근이 되있냐 여기에서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노출이 될때 바로 이혼하거나 사별을 아니면 남편이 있어도 외롭고 힘들게 산다 이걸 이야기 주겠죠. 통근은 예를 들면 갑이 있다. 비결을 이야기. 지지에서 인 비결 비겁이 있는 경우. 암장되어 있는 경우 예를 들면 정환대 일간이 천간에 정환대 술이란 글자가 있을 때술 속에 정화가 있겠죠 정화, 지장간이 이럴 때를 통근했다 그랬나 다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천간이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배우자를 상징해주는 것이 뿌리를 갖고 있으니까 괜찮은데 이것이 문제는 뭐냐 충파당할 때또 문제고 있는데 천간에는 나타나 있는데 뿌리가 없을 때는 이걸 구름이라 그럽니다. 구름. 천간에 있고 뿌리가 없으면 구름처럼 떠돌아다닌다. 누가 배우자 남편이 떠돌아다니니까 정착을 못하겠죠. 정착을 못하니까 구름처럼 휙휙 휙 이쪽으로 저쪽으로 날려다니다. 그러다가 평화 만나서 구름이. 비를 만나, 비로 변하면 그때는 또 좋지가 않겠죠. 이렇게 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자, 그러면 오늘 일본에서 제게 의뢰한 분 이분이 왜 대사주에 남편이 있는데 나는 왜 이혼했느냐? 하, 왜 이혼했느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76년생입니다. 48세입니다. 48세 여명 자 병진 병진생입니다 병진 태어난 달이 병신월입니다 병신월 태어난 날이 일주가 신여입니다 신여 신유. 그리고 태어난 시가 임진시진시자이 사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금일주를 갖고 태어났죠 신금일주를 갖고 태어났을 때그 사주를 딱 뒤져보니까 평화 평화 여기 정관이 딱 있네요 이렇게 정화 병화관이 있네요 정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거죠 내가 왜 이렇게 남편이 있는데 내가 왜 이혼했느냐 이걸 질문하는 것이죠 왜 이혼을 했느냐 있죠 분명히 있죠 정관이 있는데 그것도 한 개가 아니라 두 번인데 두개 있는데 두개 있는 건 좋지 않습니다 사주에서는 1위 자를 상주해 글자가딱 하나가 있고 힘이 있는 것이 최고 좋습니다. 이게 이두 개가 있으면 두번 하거나 이 타입을 이야기해 주겠죠. 좋지가 않다. 사귀기는 이 사람하고 일찍 사귀고 허을 나게 사귀고 좋다고 사귀고 결혼은 예 하고 합니다. 가까이는 있 이로만 결혼하죠 자, 그데첫 번째 사항을 보자. 통근이 되느냐 보자면 근 밑에 지지에 통근이 병화가 뿌리를 갖고 있느냐?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뿌리가 없어요. 이걸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구름, 이렇게 뭐죠. 남편이 구름 같다, 이 말이에요. 정처가 없다. 바람 부는데 휘날린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뿌리가 없으니까, 들어왔다가, 자기도 적응 못 하고, 일로 적응 못 하고, 남편 적응 못 하고, 또 돌아다닌다는 거지요. 그럴 때, 언제든지 이혼할 수 있는 확률이 있다. 그걸 알려주는 것은, 대운이다, 이렇게 뭐 대운에서 그렇죠. 대운에서, 그런 경우.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대문을 보자 대문의 흐름면 을미 이렇게 나오죠 을미 갈겨 쓰지 말자 제발 갈겨 쓰지 말아라 을미 가보 계사 이렇게 나오죠 계사 인진 인진 신명 이렇게 나오겠죠 신명. 경인 대원의 흐름이 이렇게 가는데 10대원 20, 30, 40, 50, 60 현재 임진대원에 있습니다. 48세니까 임진 자 뿌리가 없죠. 근데 여기서는 4, 5여기서 뿌리가 있죠. 20에서 29세 사이에는 뿌리가 있죠. 얘가 여기 뿌리를 갖고 있고 대원에서 뿌리를 갖고 있도록 4도 뿌리가 있는데 이놈이 있는데 얘가 틀죠. 사신형을 하죠. 사0형을 하니까 흔들리겠죠. 30대.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있고, 임진대문에 들어와서도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마야. 통근. 뿌리를 못 했다. 뿌리를 못 했다. 근데 사0 넘으니까, 임진대문이 또 들어오니까, 얘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뿌리가 힘이 약해졌다. 그러니까 병화가. 어느 곳에 적응하기가 힘들다는 걸 이야기해요 자기가 있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생각하봐도 남편이 이 자리에 있다면 그렇죠? 당신 왜 이혼을 했냐 내가 죽을 것 같아서요 남편 아내가 죽을 것 같아서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이다 왜? 죽으니까 그래서 어떤 행위를 하느냐 엉뚱한 행위를 해요 아내 입장에서는 장롱처럼 보여요 왜? 엉뚱한 행동을 하니까 근데이 입장에서는 뭐냐 자기도 정말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힘들다는 걸얘기 그러니까 어긋나니까 자꾸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여기서 바라볼 땐 저런 사람이 어딨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갈등의 굴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이 사람은 자기가 4방, 8방, 5방, 6방 다 둘러봐도 자기를 의지할 수 있는 곳이 하나도 없요다화 남편이 시댁 식후 누구에게 옆에 주변을 둘러봐도 자기가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자포 자기 상태라는걸얘기해죠 그럴 때이 사람에게 뿌리를 줘야 하는데 뿌리라는 게 뭐냐? 징찬 격려, 위로겠죠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무능력해 보이겠죠 자, 이렇게 되고 있죠 그때 여기서 두면 원국에 원국에는 여기는 일단 있어요 있는데 문제는 뭐냐? 충파. 여기는 지금 현재 사주 원국에는 충파가 없습니다. 데 여기서 사신형이 들어왔습니다. 30대. 그리고 여기 들어와서 식상과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 1번과 4번에 해당이 된다는 걸 이야기해 주세요. 4번. 통근. 통근이 되지 않고 식상이 과다다. 식상은 뭐냐? 신금에게서 임수가 있고, 여기에 임수, 개수가 있고,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얘가 뿌리가 많이 있죠. 강하죠. 그리고 여기도 임진에 또 들어오니까 예병화는식상과다에서 관이 극하니까 관이 극하니까 살아날 길이 없다 이걸 이야기 주겠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웠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게 경자전 신축년 20년도 20년도 극했을 것이다 이걸 이야기 주십시죠 그러니까 여기는 벌써 딱 여기 두 번째 식상과다 통근 이거 없는 놈을 또다시 치고 들어오니까 못살겠다 힘들겠다 이런 것이 있고 또이 사이에 40대 임진 대운의 누구를 만나도 어떤 놈을 만나도 불량감자다 이걸 얘기했죠. 그래서 힘들다는 걸야기합니다그 다음에 대운에서 사주 원국에 없는데 대운에서 이렇게 들어올 때는 들어올 때는 남편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 대운이 없어질 때는 이 분이 대운에서 배우자를 상징해주는 것이 들어왔는데 그것이 배운이 지나면서 없어질 때 다시 소멸되니까 그때는 배우자와 인연이 약하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자 그럼 이 사주는 어떻냐. 보니까 임진 배우 당연히 힘들다 어렵다 설명할 수 있겠죠. 이역에 해당이 되겠죠. 이게 좀 크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사주 원국에는형충 사주 풀 때는 얘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걸 잘 풀어야 돼. 형충에 의해서 형과 충이 돼 있는데 충이 안 있을 때그 길충이냐 흉충이냐를 고볼 때 해석이 되지 않고 이 부분이 좀 어려운데 여기는 그래도 여기는 없고 여기에 해당이 된다 이걸 이야기해 줄수 있겠죠. 저는 이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를 지금도 만나고 싶어하고 그러는데 이 사주에게. 신묘대원이 들으면 이 신이 들어올 때 얘가 참 막강한 놈입니다. 이 신묘에서는 얘는 힘이 없어서 들어오는데 묘, 뿌리가 없어서 들어오는데 얘가, 얘를 만나면 얘를 만나면 얘를 만나면 막강해집니다. 별 볼일 없는 놈의 신금이 얘들 만나면 막강해져요. 얘가 들어오면서 병신 앞 들어오니까 이 시계를 놓고 봤을 때도 조금 사주가 약하니까 배우자. 그이니 이분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외롭다고 아무나 만나지 마시라. 그거 다 아픔이다. 외롭다고 남자를 자꾸 만나려고 하지 마라. 다 고통이다. 사주 팔자에 없는 걸 만들어서 쓰려고 하면 다그 고통과 아픔이다. 그러니 이 사주에서 남자를 그렇게 쫓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남자 별 볼일 없다. 내 삶을 오히려 여행을 다니고 아이들과 자유롭게 살아라. 아이들과 자유롭게 살아라. 이것이 정답이다. 나중에 먼 훗날 나이 많이 먹어서 그때 참고해봐라. 지금은 오히려 내가 외롭다고 해서 남자를 찾고 만나고 만나고자 하는 그런 행행동이 결국 뭐냐? 다 아픔이고 고통이고 설령 여기서 사겼다 해도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약하다. 불량남자를 만날 수 있고, 불량식품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이 높으니까, 차라리 이것을 탓하지 말고, 내 탓으로 하고, 오히려, 그래, 지금까지 내가 남자, 알아본 것만, 알아본 것 그것만큼만, 그것으로도 차라리 만족하라는 거더 이상 뭘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다, 별분이 없는 거. 부질없는 짓이다. 오히려, 아이들과 자신의 여행, 자신의 삶을 위해서 가는 것이 더 좋다. 여기서 억지로 만나는 것 누군가를 자꾸 외롭다고서 만나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사주에서는 아픔이고 고통일 것이다 그러니 거기에 시간을 뺏기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주의 원곡에 배우자가 있는데 뿌리가 없었다 이래요. 통근이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떠있는 사람이었다 그러다가 식상 과다가도니까 식상이 많이 과를 극하니까 여기서 아픔이 있고 또 다시 앞으로 한다 해도 별로 좋은 것은 아니니까 아니니까 차라리 자신의 삶을 살아라 그래도 나는 죽어도 남자, 남자를 남자 만나서 살아야겠다면 이 사죄서는 오행상 화가 많이 있는 사람 오행상 화가 많이 있는 사람을 만나라 만나도 수두룩한 사람 수도룩해가몇개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금수가 많으니까. 그런 사람을 만나라 그러나 성격은 다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 사람 만나려다가 찾으려고 하면 한 3, 4백 년 갈립니다. 3, 4백 년. 3, 4백 년 사셔야 되 그런 사람 만나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